왜 이렇게 달달해? 야, <웃음> 앞에 분들이 나가주셔서. <웃음> 하 둘, 셋. 어, 안녕하십니까. 국제스포츠학부 20학번 민도현입니다. 20학번 김동하입니다. 고 20학번 서은수입니다. 중인2과학번 문소이고, 21학번 장혜원이라고 합니다. 이락학번 새내기 김어진입니다. 새내기 최종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6년에 입학한 전종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채널의 주인이자 일치락번 고아라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전형으로 입학을 하, 했고요. 그는 수능 성적 70% 그리고 실기 성적 30%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 실기 좀 특이한 케이스인게 제가 최대 입시생은 최대 입시생인데 실기 학원을 다니지 않는 최대 입시생이었어요. 수능 공부만 하고 들어와가지고 실기 성적은 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둘다딱 중간이었어요. 다른 데보다 수능 성적 퍼센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제가 지원을 할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국어, 영어는 무조건 포함이고, 수학이랑 사탐 두 개를, 두개 중에 잘 나온 걸 선택을 할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국어 2등급? 영어 2등급? 수학은 3을 받았고, 사탐은 둘다 1을 받아서, 저는 사탐 두개 평균 1로? 이제 21 2, 이렇게 넣었어요. 정시 실기를 보는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 한전 되게 짧게 준비를 했는데 한한달 정도 최대 입시 학원을 다니고 메디신 볼 달리기랑 합해가지고 두 종목 합해서 총8감 정도 저는 일단 실기를 보고 정시로 들어갔는데 사실 준비할 게 없었던 게 원래 보통 최대 입시를 통해서 준비를 실기 준비를 하는데 저는 체대 입시 학원을 안 다녀서 그냥 원서만 넣고 어쩌다보니 합격을 한 케이스라 <웃음> 또 왕부 딸리기는 만점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요. 메디신부는 <웃음> 꼴등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저는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이라는 걸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학생부도 제출해야 되고 자소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활동 기록서랑 마지막 면접까지 하면 은 최종 합격하게 되는 전형으로 교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토익 또 제가 시험을 따로 봤었고 음. 피겨스케이팅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잠깐 했던 경험이 있어서 자격증 같은 것도 적고 심폐소생술 대회 같은 거 나간 거 이런 거 대회 음. 기록 같은 것들 해가지고 정리해서 낸게 크죠 엄청 멋, 엄청 빡세게 공부는 안 했었고 그래서 895점 받았어요 895점. <웃음> 교내 활동은 학교 안에서 스포츠 관련 동아리 회장을 맡았었고 음. 또 학교, 체육, 학교 반에서 3년 내내 체육부장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딱 체대를 관련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거 관련해서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어, 수시에 미래인재전형을 통해서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어, 미래인재전형이 학생부와 더, 어, 더해서 외부 실적 다섯 개까지 할수 있는 전형이어서 제가 그전에 운동선수를 했었어서 운동선수 시절 입상했던 실적과 또 제가 운동 그만두고 나서 되게 대외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 학생부도 학교생활도 열심히 해서 들어오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수시에 있는 미래인지 전형으로 들어왔고 저는 자소서에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요. 영어 공부. 약간 제가 저도 운동 선수를 해서 약간 해외 운동 선수들과 교류한 그런 내용 위주로 자소서에 적어가지고 수시 중에서도 교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흔적 넣고 <웃음> 기다리고 <웃음> <웃음> 있었습니다. 내신 저 2.4. 와대단니다 <웃음> <잘한다. 웃음> 내신만 해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저추 합이었어요. 다섯 명만 뽑아가지고. 아유. 수합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학부에 맞는 인재상이었다고 <웃음> 생각하요 <웃음> 모범 답변 저희 학부 이름 자체가 국제 스포츠 학부잖아요 근데 제가 어 외국에서 잠깐 유학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막 엄청 막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음. 피겨스케이팅도 잠깐 했었고 급수도 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 그런 여러 그리고 체육 관련 여러 요소들이 합해지면서 그래도 맞는 인재이지 않았나 심이요. 싶이에요. <웃음> 되게 스포츠에 관심 있고 사랑하고 애정하는 친구 친구들이 있으면 그 애정하는 거를 표현해준다면 은 뽑힌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 제가 그래도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특색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점이 대외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께서 너는 그만 좀 하고 공부 좀 해라 근데 제가 그렇다고 공부를 안한게 아니거든요 공부도 하고 대외활동도 했는데 되게 다들 주변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대학교가 다섯 개낼수 있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그런 점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좀더 많이 하, 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학때 운동을 그만둬서 고3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그전 성적이랑 고3 때 성적이랑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 성장 가능성을 보고 교수님들이 뽑아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에 분들이 나가주셔서 <웃음> 들어올 수 있지 않았나. <웃음> <웃음> 미터를 갔지 응응. 갔는데 응. 우리 그때 지금 목지에서 어, 어, 어, 어. 그 무슨 비닐하우스 갖다 놓고 안에서 이제 히터 하나 틀어놓고 응. 안에서 목먹이고이는데난 응, 응, 응, 응. 내가 반바지 안에 그래도 레깅스 같은 거는 입었나 그랬어 워낙 응, 추워가 응, 응, 응, 근데 막반바지 거의 쇼츠까지 입온 애들이 있는 거야 헉, 그때 되게 막, 추운데? 어야 여기가 좀 춥냐 솔직 어. 여기 여기 별명 이 시베리아 플러스 어. 조치원 해가지고 조베리아 오. 실기장에서 부상을 당했. 음. 또 음... 거의 <웃음> 유일한 사람이지 않을까 <웃음> 아침 조였는데 1월에 보니까 아무래도 춥고 그만큼 두게두 종목을 체육관 안에서 보는 게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기장이 분리되면서 메디신볼을 야외 테니스장에서 실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몸 굳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피칭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딱 던졌는데 첫 시도에서 생각보다 아.. 저렇게 못 나와서 음. 두 번째는 있는 니껏 던져야지 음. 이상 생각으로 야! 탁 던졌는데 바닥이 얼어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배구화가 아. 뒤로 쭉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손을 그대로 이렇게 쫙 쓸어서 음. 피가 막 이렇게 많이 어. 나더라고요 어떡게 아. <웃음> 실기 자기 점수 사인하는 난에도펜막 어. 이렇게 두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오. 쓰고 오. 이대로 의무실 가서 처치 받고 그 다음에 심미를 보고 와 진짜 마음 아프다 <웃음> 근데 약간 그 당시에는 아픈 게안 느껴졌는데 이제 끝나고 올라오면서 너무 속상해서 되게 근데 되게 그때 이 학교가 되게 아 여기 되게 분위기 따뜻하다 이렇게 느꼈던 게 처치를 받으러 이제 선배님들 인솔하시는 선배들이 이렇게 오셔서 데리고 갔는데 교수님 휴게실이랑 처치실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휴게실 겸 해서 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처치를 받는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교대하면서 쉬어 들어오셔서 아이고 저는 이름이 뭔가. <웃음> 아, 저조이 <조현입니다. 웃음> 아, 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쳤는데 꼭 들어와야지. 오면 나안 착해봐. 이러셔서. 어때 하고 울컥하고 그리고 이제 신미를 보러 나가는데 갑자기 다른 선배님이 붙잡으시더니 응. 초콜릿 잡아서 주머니 이렇게 넣어주 주머니 이렇게 넣어주. 어떻왜 <웃음> 이렇게 잘 자네? 그래가지고 고대장. 그래서 <웃음> <웃음> 체대입시학을안 다녀가지고 딱 왔는데 모든 애들이 체대입시학원 선생님이랑 같이 몸풀고 막 패딩입고 아막 뛰어다니는 거야 막 공단치고 특이 어, 케이스다 이런 얘기 듣는 그러니까. 거는 맞아. 나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난그 뭐지? 집에서 전날 밤에 내려와서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실기장에 도착했는데 애들이 새벽 6시 터 뛰고 있는 거야 어? 나는 그거를 모르고 난 졸리니까 차에서 그냥 에 뭐지? 그거 켜놓고 그냥 나 자고 내, 내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우리 실기 치는 날에 하필 눈이 왔어. 아. 눈이 진짜 펑펑 왔었대. 맞아요. 그... 여기 펑펑 왔어. 어. 올라갔다가, 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현장에서 애매하게 진짜 25m 왕복? 음. 인가 이랬어. 한번 찍고 오는 건가? 어, 한번 찍고 오는 건데 보통 10미 왕복, 2 0 m 왕복 음, 이러는데 우리는 진짜 애매하게 25m 왕복인가 이랬어. 그래가지고 다들 멘붕이 온 거지. 음... 저희 때 코로나 때문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 교수님들을 이 태블릿으로 만나게 됐어요. 어. 네네네. 네. 그냥 빈 이런 이런 강의실에 들어와서 태블릿 가운데 딱 있고 사브 n 로 교수님들이 딱 계세요. 그래서 이러고 보고 면접을 봤는데. 딱첫 질문이 제가 자기소개서에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스포츠 플랫폼 기업을 창업해보고 싶다라고 저 작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들께서 이거를 우리 학과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어?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하다가 어,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저희 국제 스포츠학부 말고도 다른 과학 쪽분야의 과들도 많고 그 수업도 저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어, 이중전공, 융합전공을 통해서 다른 전공들도 할수 있으니까 빅데이터나 뭐 알고리즘 같은 과학기술은 그렇게 타 전공을 같이 들으면서 배워나가고 또 국제 스포츠학부, 스포츠 비즈니스 전공을 통해서 스포츠 기업을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고 이렇게 대답을 드려서 다행히 그 고비를 넘겼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두 번째로 면접을 봤는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태블릿이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그래가지고 완전 두 번째로 봐서 가뜩이나 긴장을 했는데 더 긴장한 상태에서 면접을 봐서 주저리 주저리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끝났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고 이렇게 교수님 물으셔서 어... <웃음> 제가 고려대학교 슬로건을 좀 인용을 했죠 너의 꿈을 고대에 걸어라 고대는 너에게 세계를 걸겠다 라는 문구를 인용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오 하는 아... 표정으로 어... 끝나서 약간 좀 훈훈하게 마쳤습니다 기대했던 거는 어떤 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 최대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걱정하면서 다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